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픽셀 LED 광원으로 생산한 ADB 지능형 헤드램프를 양산하여 3월 말 기준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31만대 규모의 물량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픽셀 LED가 바로 ADB 지능형 헤드램프에 특화된 광원인데요 하나의 LED 칩에 100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마주 지나가는 차량이 상향등을 쏘고 지나갈 때 정말 짜증나죠? 특히나 평소에 가보지 않은 길을 주행하다가 눈뽕맞고 당황했던 기억을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100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LED가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켜지거나 꺼지며 각도와 광량을 조절하여 범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겁니다. 상향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 앞에 가는 차량 또는 나를 지나쳐가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에는 라이트를 쏘지 않고 주변 지역은 밝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IFS라는 기술도 나와있고 동작원리도 같지 않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존 지능형 헤드램프와는 다르게 반도체의 동작원리로 격벽을 쳤다는 게 다릅니다 빛이 서로 간섭하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확히 공간을 나눠 라이트를 비출 수 있죠 또한 일반 LED보다 3배 향상된 300대 1 수준의 높은 명암비와 전체 발광면적의 크기를 전보다 16분의 1 /16 수준으로 줄여서 부피도 상당히 줄이고 전력소비도 줄이게 된 것이죠 헤드램프 하나 만들었다고 이게 뭐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LED 시장의 규모가 2019년 기준 34조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42조원의 규모와 전망이 있는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래 자동차에 있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피가 줄어서 디자인의 자유도가 생겼고 조만간 전기차 시장으로의 급격한 대전환이 곧 이루어질 것인데요. 현재 배터리 한계로 인해 어떻게든 전력 효율이 곧 성능이라고 생각하는 전기차 기업들의 많은 공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 자율주행 기술로 그 핵심이 8개의 내장카메라와 초음파 센서인데 내장카메라 역시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로 주변의 강한 광원에는 취약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존 데이터의 축적으로 고도의 딥러닝이 이루어진다 한들 정확히 사물을 보지 못하면 자율주행이 힘들기 때문에 야간주행에 있어서 지능형 헤드램프는 매우 중요합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은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있어 라이다와 고정밀지도인 HD 맵을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처음엔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테슬라의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 자율주행 기술이 광대한 DB와 AI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구독 경제를 완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지능형 헤드램프의 시장은 갈수록 커지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반도체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삼성전자는 오늘도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